오오 아... 안녕 지구를 사랑하는 장안나 시장 1번 시장 2번입니다 오늘은 뭔가요 오늘 호떡 오토가... 오늘 네. 포장룩기입니다 <웃음> <웃음> 지작 1님이 좀 파괴왕이긴 하지만 손으로 잘 만드시는 분이라 제가 포장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포장재를 준비했는데요 를 뽁뽁이 대신 쓰는 종이완충재이고 비닐로 된 박스테이프를 대체하는 종이테이프입니다 어 조금 맨들맨들한데요 종이보다 요거는 이따 한번 뜯어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후. 여기 있는 거는 막끈인데 노끈이나 리본 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거라 조금 더 환경에 좋은 그런 포장재라고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포장을 한번 해볼까요? 계란 네. 제가 일부러 동물복지 달걀을 또 사왔어요 저희는 지장이니까요아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종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살살살 늘리면은 이 벌집 구조가 되게 튼튼하고 이런 완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주문할 때 1m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아마 펴가지고 쭉쭉쭉 늘리면 훨씬 더클 거예요 오한 3m 될까요? 아, <웃음> 한번 해볼까요? <웃음> 뭐야 이거 안 보여 상당히 크네요 아 그러게요 근데 여기 <웃음> 이렇게 다 틈이 잘려져서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지금 <웃음> 오요 같아요. 아, 그 진짜 벌집 모양이야. 와, 완전 신기해. 와, 우와. 우와. 오, 짜잔. 오, 오. 오. 벌집 피자. 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예리진 얼굴이랑 다 나왔거든요. 오. 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 <웃음> 아, 근데. 보 되게 튼튼하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완충 효과가 있는 거겠죠? 쇼핑몰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배송이 되는데 종이 형태로 된. 포장 <웃음> 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종이 형태로 늘리지 않은 걸로 된 거랑 이렇게 늘린 형태로 된 거랑 두 가지로 배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여기서 늘려보려고 그냥 원형을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 약간 뽁뽁이도 네아 이게 터뜨리는 누르는 재미. <웃음> 아이고 뭐 찔어먹었네요 벌써 어떡하지? 아이파기왕네요 <웃음>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웃음> 아이고 아 근데 약간 1.5배 정도 늘어난 네.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는데 한 1.5배네요, 진짜. 계란을 한번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강도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에어캡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사이즈도 지금 비슷하게 잘랐거든요 얘가 자꾸 오므라 들어서 늘려가면서 해야겠네요 굉장히 강해보이는 달걀 <웃음> 포장을 완성을 해봤고요 <웃음> 어, 되게 시스루네요 <씻으려네요. 웃음> 너무, 너무 잘 보여요 비닐이잖아요. <웃음> 이거 한번 그 이렇게 만져봤을 때 완충되는 느낌은 있나요? 아, 네, 이것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네. 음, 벌집 구조가 사이 사이에 틈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육각형 모양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 포장할 때 자꾸 오그라들어가지고 계속 음. 늘리면서 포장하나? 아, 그게 조금 불편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거 한번 떨어뜨려 <웃음> 충격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웃음> 그럼 여기서 어?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동시에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어, 작, 약간 좀 탁한 소리 나는데요? 지금? <웃음> 어? 어디서 난 거지? 일단 얘는 멀쩡합니다. 아, 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열어봐야 될까요? <웃음> 와, 선물 받는 느낌이네요. 이거 좀 종이라서 되게 느낌 있지 않나요? 좀더 고급스러운 음. 느낌이에요. 너무 단단하게 살아 네. 있습니다. 아, <웃음> 그렇다면. 아, 어. 아하. 아. <웃음> <웃음> 어떡해? 아하 깨져있네요. 근데 완전히 깨진 건는 아니고요. 훈데 냄새가 납니다. 이따 드세요 우리가 사실 사용한 양을 보면 은 얘가 조금 더 길어요 종이 에어캡에 비해서 종이 완충제를 조금 더 썼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완충 효과가 이거에 비해서 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 이 종이 포장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가격은 이 비닐보다 종이가 더 비싼데 들어가는 양은 이게 훨씬 더 많거든요 오. 네. 요거보다 더 많은 양을 썼어야 했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감을 거를 요거 같은 경우는 두세 번을 음. 더 감아야 되는 아, 아 이거 막끈또 장난 아니네 막그래 <웃음> 아, 끈? 뭐가 <웃음> 자꾸 떨어져요. 어머어머 어머, 날린다. 이 식물성이라는 게? 저희 아, 수세미 때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박스 포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박스는 종이로 어 방금 서커스를 <웃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이 포장재를 배송 받은 박스인데요. 그렇죠. 일부러 재활용을 이... 위해서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올 때도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왔었나 봐요. 네, 이 쇼핑몰 자체가 좀 친환경적인 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배송을 하더라고요. 오 근데 종 정... 이거 테이프 가 되게 두껍네요. 어 두껍다 진짜 두껍다. <웃음> 손으로는 안 찢어지겠죠? 찢어지는데요? 어? 혹시... 되네. 어, <웃음> 저... 이것이 종이의 가장 큰 장점일까요? <웃음> 아 편하네요. <웃음> 가위도 필요가 없어요. 네. 다른 냄새가 나는데요? 보통 그 테이프에 쓰이는 거랑 약간 다른 냄새가 나죠. 이 종이 같은 경우는 뭐 천연이나 재생 카드지가 쓰이고 그다음에 접착제는 수용성 전분? 어, 하고... 전분? 네 수용성 전분. 그리고 고무, 천연 고무가 사용된다고 해요. 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냄새가 화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자연에서 온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냄새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웃음> <웃음> 좋은 냄새가 나진 않네요. 네. 고무 냄새. 그죠 네, 테이프는 네. 약간 테이프 그 냄새가 있잖아요. 음. 일반 뭐지? 박스 테이프랑 비교했을 때 크게 그렇게 접착력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죠? 여기서 한번 만져봤을 때는 좀 접착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뜯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사. 아, 뭐가 들어있을까? <웃음> 오, 어, 뜯기 힘들어요. 어, 잘안 뜯겨요. 오. 아, 근데 진짜. 어. 오, 아, 여기 박스가 다 붙었어요. <웃음> 접착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포장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여기서 있을 때는 접착력이 음. 약해서 좀 걱정을 그러니까. 했는데, 솔직히 좀 붙여놓고 나서도. 맨들맨들 음. 해가지고. 어. 네. 박스 떼서 나오는 거 보니까. 밟았네요. <웃음> 어, 내 살이 막 뜯기는. <웃음> <느낌이야. 웃음> 아까 완충제는 저희가 양을 조금, 조금 모자라게 쓰는 바람에 맞아요. 계란이 깨지는 참사가 일어났지만 아, 너 미안해 <웃음>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의 박스 테이프랑 크게 차이가 없이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종이니까 되게 습기에 약할 것 같은데 정확히 짚으셨는데 네. 종이다 보니까 강도가 약해지고 물에 젖으면 일단 쭈글쭈글해지면서 아. 아까 왜 우리 벌집 구조 있잖아요 그 튼튼한 벌집 구조가 이렇게 파괴되거나 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은 제대로 포장을 못하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들 그런 그 강도의 문제에 있어서 클레임이 좀 있다고 해요. 굳이 이 종이로 대체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좀더 친환경적이죠. 그렇죠. 기존에 쓰는 거는 비닐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성능 기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 제품들은 비닐들에 비해서 성능 기간이 확실히 적고 여기 쓰이는 거는 대부분 이 종이 제품들은 칼림 경영 인증이라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고 음... 해요. 이게 비닐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다 종이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기업하고 소비자 모두 그 변화에 필요요 효율성을 느끼고 있는 건데 코로나 을 아. 겪으면서 배달도 배송도 많이 늘어서 폐기물이 옛날에 비해서 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그죠그죠 2020년 택배의 배송량이 그 전년에 비해서 20%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오. 그러면서 뭐 폐기물의 양도 25%가 늘었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게 늘어나게 되면 지구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런 종이 포장재의 도입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서 이렇게 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에서는 2020년에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그 캠페인을 통해서 무려 4,8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줄였다고 합니다. 되게 3, 어마어마한 8, <웃음> 지장템인 종이포장재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지장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셋 오우 찍으셨네요 음. 이거는 뭐 당연히 찍었을 것 같고요 <웃음> 실제로 배송을 받아 봤을 때나 오늘 포장을 해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비닐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뭐 강도가 약하거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지장템인 종이포장재는 지장 두 개를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종이포장재에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지장에 소개해 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포장이 완성됐습니다. <웃음> 2022년 허접상 드립니다. <웃음> 예. 작은다 <웃음> <당은> 좋아요. <웃음>